부천에 2,900원짜리 짜장면집이 생겼다고 해서 어, 지금 가족들이랑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. 함께 가시죠. 진짜 어, 2,900원이네. 와우. 어 안녕. 자. 음, <웃음> 짜장면도 와우. <웃음> 짜장면 2,900원. 군짜장로 넣으면? 오짜 세개 고기로 바꿔 주고. 오짜면은 2,900원. 월은 괜찮아. 요월은2900원짜리 어, 2900짜리. 어, 자 시식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. 음. 어때? 음. 음. 어, 어때 메인 헬멜로 어. 어. 아, 그래? 좀 깔라보지. 아빠 어? 여기 2,900원짜리 짜장면 어땠어? 아뭐 2,000 금액으로 따잖면 괜찮네. 음. 아 말해. 그래? 근데 어 근데 조금 더 맛은 어. 많이 떨어진다. 아 확실히. 그래도 가격 대비 가격 대비는 뭐 인정. 어 괜찮았지. 어 괜찮. 그래도 뭐 여기 생겼으니까 종종 올만하겠다. 2,900원짜리 먹으러는 끔올수 아, 아, 아. 있겠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어, 구독과.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!